인어이라서 아니 못고다까하는 것만 찍어줘 짠. 어? <웃음> 여기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<웃음> 아 이게 이렇게 비가면잘비워지아 네네. 아 이게 비법인데 아. <웃음> 아무아이 아, 맞아. 안정적인있는 아, 아 니다양념 말고 사의 자기 주장이라 이게 어다 아니 요 네어되게게안습니다에는데 완전 맛있는데? 양념맛밖에 양념 안 나. 여기 땅콩가루가 진짜, 아, 땅콩 진짜 신기하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맛있었는데 사진으로 전부 하면 되지. 어. 어. 그리고 여기 뷰가 이렇게.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. 아, 날씨 흐리고 좋다. 응 음, 좋다 좋다. 몇 층까지 올라가지? 최신까지. 5층에서만 엄청. 5층. 음. 오, 말요이렇게무섭 아, 무섭다. 비스듬하게 올라가네. 다쁘다예쁘다예쁘다 저거 무섭다. 저거 무섭다. 저거 무다거무거 무섭다. 저거 무섭다. 저거 거거 l o g i 코로나랑 만기 다 없지 않아?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? 불어 동세권이잖아 나온다 헉! 너무 예쁜데? 후레쉬 해야 되겠다 왓아 왓아 왓아 나노 방은 천 다시 해 봐. 야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워 여기 안 보이니까 자, 여기도 안보인다 생각하고 까먹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많이 들리는 보여요한번 음, 보여주세요. 한번 <웃음> 아,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<엄마> <웃음> 대박. 와 대박 진 혼자 나온 것 같고요 응. <웃음> 누구야 누구야 빵, <웃음> <빼보빵>. 빵. <웃음> <빼보빵>. <웃음> <웃음> 옳지! 뭔데? 너무 많아. 막내가 그래, 그래. 원래 고기는 먹고 와도 막내가 굽는 거다, 이거 맞지? 그래, 먹고 면 자, 트네네 e c h 여기 아이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왜 이렇게 심각해? <웃음>